안녕, 달님들 음, 비하인드 캠. 안녕. 오늘은 틈틈이 짰던 그 안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연습실에 단추 연습 끝난 후 잠깐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. 하, 파이팅 그러니까, 뭐냐. 룸모델이 다 친구들이? 룸모델이 친구들이? 2 치, 앤, 스타트, 나가, 제가 앞으로 가쟤하면은 차렷 그리고 훈 쟤가, 쟤가, 쟤가, 쟤가, 쟤가, 쟤가, 쟤가, 쟤가, 숨가 쟤가, 쟤가, 쟤아껴가쟤 제가 백재 선배님들 나무 딴다고 따온다고 썼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앞픔분만 계속 생각했는데 아직도 개떡하군요. <웃음>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아무튼 아니 내일 진주가아이기때문에 다음에 봐 너무 가까이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찍고 있어요? 있어요. 그서 해서 일 2, 3 스톱 스스 하는데 약간 몸방만 약간 그기 이렇게 그래서 프리로도 이거 내가 쓰는 내가 좀 많이 했다고 한번게이차게울서차게 울면서 뭐하 뭐야? 밥에 띠게 미친 느낌이 오늘은 드디어 어스레코드 촬영날입니다! 아유 앵글을 어떻게 해야 지잘 나올까? <웃음> 네, 오늘 촬영날인데요. 오늘 또 친구들에게 어, 촬영날은 너희들의 친구 여한웅이 아니라 아이돌, 연예인으로 올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했거든요. 약간 오늘 메이크업이나 머리가 잘 됐는지 친구들이 보고 너무 낯설어하면 안 되는데 <웃음> 아무튼 오늘 농구장에서 아주 알차고 멋지게 잘 찍어 보겠습니다. 아, 그 맞아. 원래는 또 제가 또 항상 거의 금발이거나 탈색모였는데 오늘 요즘에는 또 제가 흑발이잖아요. 근데 하필 또 친구들이 아, 머리가 휘황찬란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 몰라 모르겠어 저 약간 정신 사나워 약간 이상해 기분이 떨리는 건가 살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알수 없는 오락가락하는제 카메라 앵글처럼 제 마음도 약간 싱숭생숭합니다 잘 찍을 수 있기를 화이팅 아자 Summertime, yes, I'm right. Summertime, yes, I'm right. Steady, h g o d h p n o s u p e r rap. o h l e e 아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계속 찍어서 와, 진짜 이번 소스레 코드 준비하면서 진짜 간만에 울 뻔했는데 <웃음> 이게 안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짜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와그긴그 그 뭐야 막 옷도 막 친구들이랑 어떻게 맞추고 시간도 막 스케줄도 짜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이번엔 약간 힙하고 뭔가 청량하고 신나는 곡을 했으니까 또 다음 어서리코드 때는 또 제가 평상시 못, 들어드렸, 못 들려드렸던 보컬적인 그런 곡들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연습 많이 해볼게요 달림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많은 관심 음, 많은 애정 많은 뽀뽀 부탁해요 달림들 안녕~~